폴리그롯의 미래연구 포화상태인 음압병실 대책은 없는가? 저는 지난 12월에 2020년에는 한국과 일본에 감염이나 식품의약품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수개월간 지속된다는 예언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1766명으로 1027개의 병상은 모두 찼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악병상을 신속하게 늘릴 필요가 있어 이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10여개 국의 반도체나 LCD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공장을 건설했는데요. 크린룸의 건설은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디자인하고 펜을 깎고 리베팅하고 헤파필터를 설치한 태국의 크린룸입니다 이 크린룸은 거의 축구장 절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린룸은 0.1 마이크로미터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입자가 통제되고 온도와 습도가 제어되는 방입니다. 국가건축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병원은 클래스 100이나 10만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백은 1큐빅 피트에 0.1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가 100개 이내인 환경입니다. 입자의 크기는 레이저를 이용한 입자 측정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요. 클래스백 음압실에는 1큐빅 피트에 바이러스가 100개 이하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시공한 양압크린룸의 설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압크린룸은 내부의 공기가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나 lcd 제조 라인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음압실의 구조입니다. 일단 전실의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음압실의 상단에는 FFU가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 음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헤파필터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마스크처럼 작은 입자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a h u 라는 기계도 있는데요. 주로 항원항습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 동료들 의사진인데요크린룸에방어복을 입고 진입하면 땀이 배출되지 않아 사우나에서 일하는 기분이 듭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음압은 피로들을 상당히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음압실에 있는 간호사는 시야도 흐린 상태에서 상당한 근무 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테니스코트 크기의 크린룸은 2개월에 건설했지만 소형 크린룸은 2주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은 음압병실 설치비용이 약 2억 3천만원이지만 감염병 확산시에도 수익은 6억 5천만원, 비용은 6억 9천만원으로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병원의 수익성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료법 시행규칙은 300병상당 한개의 음압병실 그리고 추가 100병상당 한개의 음압병실을 더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의 제조는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평균 건설비용인 2억 3천만원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음압병실 지금이라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실을 구조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 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